괜찮으세요? <웃음> 너무 잘하세요 <웃음> <웃음> 내일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웃음> 그럼 우리 아까 조코 에이스였던 우리 조슈아 <웃음> 오늘, 아 오늘의 발견 네 어. 게임을 뽑겠습니다 <웃음> 뭔데? 뭐야 뭐야 전략 줄다리기 아 전줄 전줄 단체전 싹 해서 우리 싹 끝내자 <웃음> 네 유재화 감독님 아 근데 재화, 재화 감독님 많이 나오시네 와, 와. 경영 감독님 꿀가 오셨다 민현지 감독님 나와주세요 박귀라 감독님 와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김성식 감독님 아 이원근 감독님 저분이 아까 분명 아웃이었는데 인이라고 하셨던 감독님이었어 이승희 감독님 어. 김시현 감독님 김민성 감동, 감독님 네. 김형준 감독님 네, 김형석 감독님 아 이은송 PD님 아아 석성 자, 일단 PD님 두분 나오셨고 자, 마지막은 마지막. 백정현 감독님. 감독님 약간 동네에서 한 번쯤 줄다리기 다 해보신 분들이 나오셨면 동네에서 줄다리기예요? <웃음> <웃음> 받아줄 거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데 꼭안받아준다니까안 받아줄 거면 확실히 안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버릇이 안 나빠져 들어봐, 다 들어봐, 들어봐 알겠습니다. 자 들어봐 그니까 러영호는 그때 거 들고 가서 플레이백 해주실 것 같은데 <웃음> 영호는 혼자 끝에 거 하고 어. 여기 것도 뭐 내가 왼쪽과 뭐, 원우 형이나 쿱스 형이 한번 가 내가 왼쪽 그러면 가서 이두명끌돼 끌고 방금 나서, 방금 끌고 방금 나서 방금 다섯 명 다시 붙어줄게 앞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센터에 있는 줄에 우린 다 올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힘으로 붙으면 저. 무조건 져 아니면 형 제가 저기 가서 감독님한테뭐 물어보는 척 하면서 듣고 올까요? 아니 그냥, 그냥 몰래 가서 듣고 와 그럼 여자분 살고 이렇게 하나 갈게요 뭐떨려가는있으 어 면서 아... 아... 가서 붙어서또당겨주고형형 들었어 들었어 그치, 그치. 경, 경영 감독님 이 메인이야 그렇지 그렇지 경영 경영 감독님 시간 쓰지. 시간 어, 시간 내뭐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었어 경영 <놀람이> 감독님 조심해 <놀람이> 육육으로 가는데 육육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아 가서 혹시 모르는 거. 그 한방을 네. 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노릴게. 내가. 내가 노릴게 어. 하나, 어. 내가, 어. 내가 노릴게 나 하나, 내가 하나 내가 노릴게 원영은 쿡스 형 4씩 하고 나머지는 뒤에 바로 붙어줘 쿡형 앞으로 붙어줘야 돼 원영은 앞으로 붙어줘야 돼 끝을 그래. 잡고 어. 당기니까 육육 하나가 네. 베스트야 그냥 경영 감독님이 베인이야아 그만 얘기해, <웃음> 아, 그만 얘기해. <웃음> 얘가 가서 듣고 <웃음> 온게 <웃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웃음> <맞아>. <웃음> 지금 난 끝에 하려 했잖아 지금 그쪽 한명 끝에만 갈거 같아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가고 아니야 그냥 그 무조건 스피드 싸움이야 너는? 넌 파워 제로 야 잠깐만 근데 저기 줄 길이 좀 확인해봐, 저기 더 가까운 거 어, 같지 그러니까 약간 줄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같은데? 어, 네. 아니 저분들이 앞에 나와 계셔서 그래, 우리가 앉아있고 어쨌든 우리 목정안 다치는 거니까 이기는 <목적> 거 목적은 자, 뭐 우리, 구호를 우리, 외쳐주세요 좀. 우리가 구호야 우리가 구호다 나는 고추이야 자, 우리는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그렇지, 그렇지, 거다 우리그짠 전략으로 영리하게 일단 안 다치고 이겨보자고 한번 하나, 둘, 셋 헤헤 안 다치고 이기자 아직 준비 안 된다, 안무님 오이, 오이, 오이, <웃음> 앉아서 앉아서 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와, 앉 와, 와 여다 빠른데? 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야대대야야야야대대대대대대 저거 패서. 저거 서 저거 패서. 저거 서 저거 패서. 서거패거거패거이거못 가져가. 패거 패서. 저거 패서. 저거 패서. 거 패서. 저거 패서. 이거 패서. <목소리> <목소리> 야, 진짜 감독님들 너무 세셔 와. 감독님, <목소리> 타임을 말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뭐드러들러노 드릴게요. 이게. 감는 거다 잘한다. 그러면, <웃음>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야, 감독님 모자 오케이. 보셨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자, 그럼 저희가 두판두판 두 올라가서 한판 더. 세칸세칸세칸은정판이 세세세세칸세세 아, 세칸세칸 세 아, 맞다. 우리 마스크 어드벤처 이제. 아 진짜 귀엽셔, 귀엽 저희 그러면 세칸 어. 올라갈게요, 세칸세칸 올라갈게요 세 칸, 세 칸, 세칸세칸 올라갈게요? 3칸. 3칸. 아니 형, 나는 근데 왜 계속 이거 무게를 실는데 왜 넘어져? 그러니까 원래 오른발을 버티고 이렇게 놓아야 돼 어, 이렇게 놓아야 돼 30초 그러니까 짧게 가자는 말씀이시죠? 이거 아, 내려갈 때안 다치게 안 다치게 이렇게 돌아와요 <웃음> 아 준비 안 되셨습니까? 준비 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났다, 네가, 맞아. 맞아.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왼쪽 왼쪽, 왼쪽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패와 힘들다. 아 저희 진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게임. 감사합니다. 아나이프자 제작진 분들 승리. 와 이거 못 이겨. 와저 응집력이 저렇게 갑자기 팀워크가 저렇게 좋아진다고? <웃음> 웃고 오셨다. 잠시만. 김시영 강남이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퍼포먼스아 <웃음> <웃음> 이거는 허브걸스 <웃음> 장난 아니신데? 아, 일찍 퇴근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수고셨습니다수고셨습니다와 카메라 잡을 힘 있으시죠? 근데 두 게임 나오면 제가 한한번이게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이 분량 걱정해야 되는데 야 우리, 야 우리 분량 다 뽑았어 우리 한번한번 한번 져주는 그림 가야지 야, <웃음> 져준 거 맞아? <웃음> 이번 네. 게임에서 제일 활약한 DAC. 오케이 명호가 게임 뽑읍시다 아, 명호 형 렛츠고 파리 파리 영 파리 근데 단체 게임이 뒤에 마이너스 좋다 앞에 야,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샤프신 빨리 빼기 자세명 에이스가 A, A, A, A 세명 뽑아줘 감독님 감독님들 먼저 <웃음> 자, 윤현지, 윤현지 감독님 오늘 출연, 출연율이 높으십니다 이원근 감독님 네, 아까 아웃이었는데 인이라고 하셨던 이원근 감독님 <웃음> 야, <웃음> 언제까지 <웃음> 갈 건데 <웃음> 그거? <직끈, 웃음> 인원근 감독님 <웃음> 와 경현 감독님 경현이 나와, <웃음> 아, 진짜로? 경현이 아, 나와, <웃음> 뭐 그래, 주전이네, 주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속이 우려하세요 오늘 명언 많이 보고 오셨어, 경현이 형인앤나웃 <웃음> 감독님 인앤아웃 <and out. 웃음> 코시 아 오케이 아 자, 현지 감독님의 선택은 우정이 잘할 것 같아요. 우정이 같아. 또 손씨름도 잘하고. 자 마지막 이네나우 감독님의 선택은 아, 신음. 아, 아, 잘할 것 좋아. 같은데? 네 마음에 불을 지피네요. 어, 어. 불을 지피 어, 어. 보자는 어, 어. 거야. 불을 아, 집해보자는 아, 좋아, 거야. 좋아, 마음에 불을 지피네요. 1 번이 빼고 놓고 2번 아니, 빼고 노, 놓고. 그러면 뿌러질 것 같은데, 샤프심. 아, 그것도 운이래 그거도 문제. 그러면 목걸이 가까요. 아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기면 저희 이기는 거죠? 이 게임을 가려도 퇴근이겠다 준비 시-작! 와와 아, 빠르다 감독님 빠르지잖 아, 감독님 와. 왜 이렇게 빠르다 와, 야 미쳤어 대박 야 어려워 와, 어려워 뭐야? 생각보다 어려워 비슷해 비슷해 오, 비슷해, 비슷해. 와와와와와와왜안 나와 왜안 나와 와 진짜 잘해 우리 거 막힌 거 같은데? 이것도 운이라고요안 아, 아, 나오나 안 이거 중요한냥이지 에이 눈이 안 좋네 직수가 뭐야 이아 너무 앨벡다 감독님 저희 공연하세 저희 이거 게임에 퇴근해요 저희 사악이다, 사악이다. 진짜 뒤에서 보는데 싹 하나로 다돼 뭔가. 자,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응원 한번만 해볼까요? Seventeen, 그래. 화이팅. Queen, 화이팅. Seventeen, 이팅 q u 파이팅 s e v e 이팅하겠습니다 우리 하겠어. 기선제압했어. 기선제압했어. 아 우리 진짜 되게 유치하고 좋다. <웃음> 따다 따다지 여기는 따다. <웃음> 오 시작. 오, 오. 시작을 너무, 오, 오, 너무 잘하잖아. 오, 와 너무 잘하죠. 와 지금 왜 이렇게 빨라? 빠르게 누르는 거 같지도 않은데 안 나와. 아예 흔들어. 흔들 흔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어 나왔어 나왔어. 안 되는 게아니라 되는 거야 지금 네, 뭐가 돼, 되고 있어. 흔들면서라도 빼. 흔들면서라도 좀. 어. 오야 빠르다 빠르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마지막 마지막. 뿌려트리지 마 뿌려트리지 마. 개연감독님 아, 그, 아. 그 재미를 위해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개연해 아. 그거 손쓰면 안, 안, 안, 안 돼. 안 봤어 안 봤어 손쓰면 안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야, 도와. 도와. 도라고. 도라고. 도라고. 도와. 도라고. 도라고. 어, 역전했어. 도라고. 도라고. 도라고. 그래. 떨어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떨어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아, 야너 근데 오바야. <웃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흥분하신지는 거야? <웃음> 세븐틴! 고잉. 가야 고잉. 가야 파이팅 고잉! 파이팅 현석이는 제 고잉부터 힘이 없었어. 쭉 차지잖아. <웃음> <웃음> 준비. 시작. 시작. 아 빨랐다 우지.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스타트, 진짜 잘 스타트 잘... 좋다. 스타트 좋다. 스타트 좋다. 와 아니야 아니야 우지 빨라 이번에 우지 빨라. 잘... <웃음> 와. 저걸 어떻게 하는 거? 야 <웃음> 이거 샤프 바꿔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에이. 야 대긴 대지 뭐가 다 뭐가. 이미 다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어. 이거 지면 운명인 거다 진짜. 이겼어, 이겼어. 뭐야, 지금 호시 대 경감님. 아, 여기 숱 썼다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와. 패배 인정할게요. 승. 아, 우와. 진짜. 아, 너무 잘드시다 이거 옛날 샤프신 막 살에 꽂아가지고 세우기 게임 안 했어. 성욱 씨 어디 학교 다녔길래 그런 거 아, <웃음> 우리 넥스 트게임으로 가보자. 뭘, 뭘. 자, 멤버들 미련을 버리고. 자, 이제 아. 어. 2대 2예요, 이제. 막상 막하네요. 너무 막상 막하다. 뭐두번 봐줬다 생각하는 거죠. 뭐. 야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아, 진건 졌어. 아. 제가 마지막에 쿨하게 툭 뽑을게요. 와 마지막 야, 게임 뭘까? 재미 있어. 없는 거 와, 뽑기만 마지막에. 해. 뭐야? 뭐야? 아, 아 이거구나. 아. 탱탱볼 굴려 볼링공 적게 쓰러뜨리기. 이게 와.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비발한거 많이 와. 게임. 근데 와. 한 개도 안 쓰러뜨리 못 쓰러뜨리면 실패. 실패. 실패예요. 하나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지 하나가 베스트인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호시 씨한번 뽑아주시죠 세 명입니다 3대3 네, 3대 우와 저는 정상호 감독님 어, 어, 네. 김종문 감독님 종문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까 그얍사하다고 하셨던데 네, <웃음>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선수 준비해 주세요 저기 우리 마이크 달아주신 분한번다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우명 감독님 나오셔야 되는데 네. 김용철 감독님 와아! 아, 아, 아, 아, 아 족구 때 있으셨구나 주셨구나. 아 화기 예약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도째히 까놓고 막걸리 한잔 아, 에스쿱스 번논디 아 오케이 에스쿱스 아 번디에오 어, 신선한 조합 신, 야, 신선한 조합이다 신선한 조합 <웃음> 릴레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릴레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거가이바위보안 내면 거가이바보뽀 뽀뽀 뽀뽀 안 내미지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먼저, 먼저 하시죠 바가보가 중요한데 먼저 자식들 우리 정문 감독이 너무 인자+ 인자하십니다. 인자+ 인자 하신데 눈웃음이 너무 매력 있어요 감독이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자못 맞추면 1 0 개로 카운터 됩니다 어. <웃음> 이게 승부의 발동이 되시죠 하나+ 파이팅. 하나 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 어, 어. 어, 오오오하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정말+ 정말 야, 예. 야 이게 공이 탱탱 튀겨서 이게 불규칙하게 하네 이게 라 어, 먼저 할래 아나무저할 나무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아 게임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갈까요 아, 네. 네 제가 제 마음대로 아아와 오, 와와 야, 겨냥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미안해 잘했어 <웃음> 고생했어 야꽤 어려워 야, 야 우리 아까 우리 연습 아까 다헉 헬레코 갑자기 아 겨냥이 <괜히> 안 됐어 <웃음> 야 이게 보는 게 재밌어 보인다 <웃음> 발로 차시겠어요? 잘했어 버논아 <웃음> 오와 야, 야, 아, 야 이거 어려워 아니, 근데 어려워 이거 게 예, 어렵죠 <웃음> 여기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맞아요 맞추는 사람이 이긴 거 같습니다 <웃음> 왜, 어 뭐야 A씨 했어? <웃음> 왜도 해? 어? 쿱스 형도 어? 하잖아 세명다해 나도 해, 세명다 해. 아, 어. 나도 <웃음> 멤버야 그러네 <웃음> 너도 멤버구나 이 형이 이거 주최한 거잖아 <웃음> 갑니다. 오, 아좀 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아 같아요. 다못 맞추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그럼 다 못하는 거예요. 아, 니 살짝 망설였어 그래 이렇게 던져야 돼요. 감독님 화이팅.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애 야, 이거 이길려명호 하나 맞춰야 되는 거야? 어. 명호 하나 맞춰야 돼. 아니, 두개 맞추면 비기는 거고. 아니야, 근데 뭔가 이걸 하나 할 거. 비긴어게인 해낼 거 같아요. 같아, 아, 와. 그러니까 비기면 어게인 다시 하려고비긴어 어. 어. <웃음> <비기면> 게임. <어게인>. 아, 비기 먹인. 아, 비기 먹인. 다시 하라고. 비기너. 비기 먹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근데 이거 연습 게임만 가. 연습해 봐 너무 너무 신나게 끝났잖아. 아 너무 빨리 끝났잖아. 아 불량 없어. 아량 방송도 있고. 아니, 아 불량 없어. 이예리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아예 물다없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양 라아니었다 인정해. 아무도 뭐라 어 아예 습니다어 아예 물양 없어. 아예 물 어? 아이고 아유, 자, 종무 감독님이 못 하시는 걸로 종무 감독이못 하시는 걸로 이쯤 되면 감독님이 못 하시는 걸로, 되면 못 하시는 걸로. 카메라 어, 예, 카메라와의 거리가 있는데 카메라로 응?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잘했어 잘했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우와. 우와. 카메라로 어? 나이스 온다. 오, 예, 온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우와 잘했어, 우와. 잘했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야 맞췄어 맞췄어 야두개 이고 있어 두개 이고 있어 이점 앞설고 있어 어? 던지시려나 보다 어어 어, 농구를 써먹어 줘! 아 판단 미스였죠? 저형 약간 튕겨 튕기... 아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같은? 살트라이만 스트레칭 되면 안 돼요 아네 바꾸죠 튕겨, 튕겨. 갑니다 우유부단? 형 맘대로 해내 스타일대로 우유부단? 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아! 아니 근데 못 들어갈 거라면서 왜왜 튕겨? 볼링핀 적게 쓰러뜨리게 에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와! 와 에이스시다 그냥 쳐어 그냥 쳐, 쳐야 그냥 치면 이겨 그냥 쳐자 에이스 지나시고 에이사 씨안 아 돼도 이겼습니다 와자 그냥 그냥 이겼어 잘 와. 어 그냥 이겼어아 이렇게 정우 감님한번더기독님 여기서 잘해야 돼요 <놀려> <놀려> 여기서 못하면 저 통편집이에요 Let's go l e t 아니 근 진짜 어려워 자 정우가 오맞추셔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안맞추시면 이거 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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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나이스 나이스 뭐라고 긴장되냐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어, 어,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어 뭐라고 오늘이 세계에 떨어뜨렸죠? 그 탱탱 볼이라는게 되게 흥미진진한 네.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나왔던 어, 영구의... 조구에서 조꾸, 나오셨던 그치, 용철 감독님 처음에. 어, 와,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용철 감독님은 조구만 팔로 하는 거로만 이제. 손으로 하시는 거는. 아, 여기서 조금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요. 어차피 못 맞추셨죠? 아, 오케이. 약간 우유부단? 오! 아, 못 맞췄어요. 아, 이게 아직 상호 감독님이 에이스야. 세계 이하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장상호 감독님께서는 에이스세요 오늘 팔찌랑 모자 깔맞춤 하시고 나오거예고요네 그리고 지금 공에 스피너넣는 유일한 선수세요 오, 오, 스피너, 스피너, 스피너 넣었어요. 넣었어요 와 넣었어요 아와 하지만 아이고, 네. 많이 털어트었습니다 이겼어 우리 이겼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대로할 거, 같아요 왜 못하는 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공이 안 동그래 이게 공이 안 동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동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어차피, 안 됐어. 아 어차피 안 됐어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뭐 뭐 이거 뭐 이거. 현석이가 아, 또 왜? 또뭐 이거 뭐? 또, 이거 또, 뭐또 이거 왜? 잠깐만 이거. 아 형제 이거 뭐? 아, 이거 왜, 왜 이거 계속 게 좋은 건데? 근데, 근데 뭐 정말 고인 세븐틴도 그렇고 우리 팀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웃음> 참 비굴하고 구차하기로 저희가 두 팀이 최고네요. 현석이 오야, 뭐 할머니 있으신가봐요? 뒤을더 걸겠죠. 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 들어봅시다. 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원우 씨랑 민규 씨가 아직 게임에 참여를 못하셨으니까 막판 리뷰. 어? 아니 그럴 거면 마지막 게임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면 저희가 이기면은 회식비까지 내주시는 거. 어 마지막 게임 다 100점 다 같이. 그러면 지금 바, 당장 할수 없으니까. 다음 촬영에 케이터링. 아, 와 좋다, 좋다. 케이터링 이가막힌 뷔페로. 어. 케, 커피차에 케이터링까지? 아 어, 다음 촬영에? 근데 마,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선해보는 기분인가? 그래,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방송을 위해서 그냥 어, 이기면 돼. 어. 어. 볼링도 한한수 접어주셨으니까. 사실 원래 볼링 안 봐주셨으면 우리가 그럼 졌어. 원우 민규 대. <웃음> 그럼 원을 민규대 은송 현석으로 갑시다. 어 좋다 좋다. 그래 은송 은송 현석으로 갑시다. 어, 오케이. 오 은송 현석 깔끔하게 물병 돌리기 은송 현석 민규 원우 어때요 오케이 물병 코리아 그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돌려봐도 돼요 네 어, 돌려봐도 돼요 예, 어, 네. 네, 그뒤꺼꾸러세우면어 그러면은 완전 성공 완전 성공 뭐, 그러면 막고. 누나만 성공해도 성공 어, <웃음> 그거 진짜 인정 어, 어. 진짜 어.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구이구이 <웃음> 구질구질하게 말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구질구질하면 안돼 먼저 뭐, 하실래요? 우리 딱 인정하는 걸로 드디어 피디님들하고 제대로 하네요 <목소리> 민규야 원우 형 이겨서 케이터링 먹자 <목소리> 형팀 먼저 <목소리> 형은 도전 실패수가 바로 넘어오는 거 아, 바로 넘어가는 걸로 고잉의 메인 간판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세븐틴 대 고잉 세븐틴 오케이 이게임의 승자가 이긴, <웃음> 이긴 거예요 만점 내기예 만점 이때까지 막 열심히 족고하고막 우아 우아 이거 다, 다 이걸 위한 겁니다 이게 메인 게임이 됐네 자 준비 시작 가연 네. 네. 오케이 민규. 민규 바로 바로 어. 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은성나 네. 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우와,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그러니까 케이터는 케이터리. 케이터링. 케이터 아, 아, 아, 음식 뭐해줄 거야? 아 <웃음> 와! 아 잘해, 잘해. 아아 오! 오! 오성 누나. 아, 무슨 잠깐만. 설마 아, 방송 알않나 와! 오케이.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잖아. 아 다시 와 <웃음> 너무 무섭다 와 됐다 아, 가자! 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우리야 이겼어, 끝났어. 아, 우리 호공이야혼났네 어. 기함만 줄래? 기함. 딱한 번. 네. 오케이, 오케이. 기회 만, 기회 번. 하나, 둘, 셋, 같이도 해봐요. 동시에 하자 그러면. 동시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아무쪼록 고생하셨고 요와와와와와와와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있지뭐 삶이 언제나 승리뿐인가요? 정말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마세터브 빈! 와 멋있다. 아 근데 오늘, 아, 근데 오늘 진짜 아. 너무 재밌었다 진짜로. 역대급이었어요. 아, 고인 세븐틴. 오늘 이렇게 감독님들과 다 같이 게임하고 네. 같이 즐기는 이 하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비록 어, 뭐 저희가 이겼지만 어, 비록 비록이 아니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겼습니다. 네, 네저 기... 어쨌든 되게 그 고인 세븐틴 분들의 공략이. 네. 그 저희한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의 단계 뭐죠? 케이터링이랑 커피차. 케이터링의 커피차의 커피차에 계약 연장. N년 계약 연장. 어, 대박이다. 완전 우리 아, 선물 받았어. 조건은 조금만 힘을 빠지, 빼시면 <웃음> 될 돼요. 네. 우리 N년 연장을 지금 정해야 돼요. 아니, 아까 정했잖아. 정했잖아. 어. 몇 년이에요? 세븐틴 있는 한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쿱스 형 이번 아이디가 아이디어가 어, 어, 어. 너무 좋았다. 아야 재밌었어, 어머. 어. 네,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하,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뭐, 축라이 뭐, 지금까지 필요 없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혹시 <웃음> 케이터링 뭐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해서 그래 한식, 양식, 중식, 인식 다. 오케이, 전 세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승부였고, 조그만 힘을 조금만 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그만해라, 거의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형님.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 그래서 그 계약도 가져왔어요? 아니 나만 좋고좀더 하든가 아니 근데 진짜 엔니 어, 그게 설레? 괜찮아?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어? 우린 좋은 세, 거지 뭐. 세븐틴 끝날 때까지 그게 가능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스파이더맨 포스터 <웃음> 아니 약간 저 부승관의 전생령분 그거 댄스 신고식 하는 거 같은데 지미지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형 감자탕집에 놀이방에서 돌아 <웃음>